그거 처음인가요? 아닙니다 여러분 데코롱 채널 가셔갖고스카이블럭 있는데 그거 하면 나 너무 잘하는 거보이거든 어, 그거 보면 됩니다 30분 이내에 다이아 캐기? 아, 30분 안에 다이아를 못 캐요? 아니 아무리 하드코어래도못캘 수는 없어 아니 무조건 캐지 최소 10개 캔다 아니 아니 솔직히 30분이면은 다이아 도깽이하고 콸하고 어? 가보만들지 않을까 그 정도면? 크리퍼한 양각 잡힌다? 요즘 크리퍼한중죽 사람이 어디있어요 아니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너무 섭섭하다 오늘은 약간 깨끗하게 좀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마크 좀 안다니까 나모르지않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크 초보가 아니에요 진짜 안 물어봤는데요? 제발 저려갖고 한 거예요 내가 내말이 저렸어 훈수고 싶어 미치겠다고? 미치지 마요 왜 미쳐 훈수금지야 훈수금지 방금 용어 보이지 않았어? 왜야 이거? 이렇게 하면 나 이거 뭐야 트리고손난줄알겠잖아 아이 깨끗이 시원 무빙 응안 죽어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 오이 죽을 뻔했네. 어 다행이다. 일단 여기서 어, 숨어있고 안 죽으니까 잠깐만. 잠깐 잠깐 잠깐. 만 어, 어! 어! 어! 어! 어! 아야 나 저리가. 어! 나나 배만들래 배 배. 오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. 배가 안 뜨죠? 배가 왜안 뜨죠? 아나 어, 죽는 줄알았다 와. 어? 어? 뭔가 어다어 어. 던지는데? 어. 어? 아닙니다, 여러분.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야, 30분 넘었어? 어었거든요 <웃음> 무슨 소리 아까 얻었잖아, 철. 아니, 이분들 자기들 유리한 것만 딱 기억하고. 어, 나한테 유리한 거다 까먹네. 철이 먹었어. 유광 망했죠? 안 망했죠? 절대 안 망했죠? 이미 나왔죠? 자 봐봐 여러분 제가 지금 포찌거리처럼 하는 거 보이시겠지만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있어 나가고 싶은 대로 할 거야? 나할줄 안다고 하지마 아니 없으면 모호 잡아서 먹으면 되지 모스선도 여러분 고기입니다 어? 무기무기 어? 오! 아니, 다수도를 써서 밀어내야겠어. 오, 무서워 죽겠네. 아, 진짜! 아뭐 하냐고요? 아 밑에 지금 스케레톤이 있으니까 무서운데, 어떡해! 아니, 하드코어니까 더 무섭네, 이거. 오! 1시간 동안 플레이했습니다. 가한 게임이 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. 아나 지금 스켈레톤 때문에 죽는 게더더스테스인데나 지금 지금부터 9시 아, 10분까지 못깨면 구독권 하나 쏠게요 아니 1시간 인에 처음으로 못 죽었는데 어떻게 맞죠? 하드코어한 게임을 좋아해서 어려운 게임들을 조금 선호한다이것도다 성장통. 뭔지 알죠? 뭄맛 뭄맛 뭄맛 뭄맛 아, 나왜못 맞춰! 아, 왜 양이 무뱅이 좋아! 근데 여러분,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약간 맞으면서 배운다고. 몸으로 익히는 스타일입니다, 제가요. 동물한테 하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. 지금 다이아 찾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라고요. 이 자식이? 말안 들어? 어허, 야! 뭘 봐? 왜안 타줘요, 이거? 왜안 타줘? 뭐야? 아, 하고 있어요! 그래, 하고 있다고! 맨, 아, 맨손으로 굴리기야? 이거 물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 나오면 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, 주변에. 그냥 있는 거아니야 저거 뭔가 있어. 저거 뭔가 있어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. 다 파보면 되지, 뭐. 이 깊은 곳에 흙이 있을 리가 없거든? 다파면 뭔가 있을 거야. 괜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니까. 진짜라니까? 내말 믿어봐. 없으면? 아, 구독권 하나 쏠게. 있다니까, 진짜? 자, 기 나온다. 천금석에도 뭐든 나온다. 딱 봐. 갑자기 빵 터졌어. 있으면 뭐 줄래? 있음 <웃음> 아, 기관지로 알았어, 기다려 줄게. 아 진짜 아, 말을 못해 말을 진짜. 그럼, 어? 지금 다이아 따위에게 하면 안될것 같거든. 만 원이 우선이다 지금 올라가. 모르겠고 올라가. 굳건하게 버티면 굳건히 오, 오, 오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, 어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오씨 갑짝이야 진짜 놀래. 일단 풀을 싹 지어줍니다. 자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마크에서 자시안 만드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여기서 발, 자 발이고요. 자 자시안이고요. 아 이거 저 지금 뭐 어? 작품 만들어내 지옆에서 지금, 지금 방해? 자 짜잔, 자 <웃음> 옆에는. <웃음> 옆에는 큐어링이고요 가운데는 <웃음> 자시안입니다. <웃음> 완성 짜잔! 자시안 큐어링 조각상 세우기 완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만들었죠? <웃음> 아 알겠다 아왜그런는지 알겠다 입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입 이... 자시안 맞잖아 자시안이야 자시안 맞잖아 자시안이야 큐어링이잖아. 갔나요 200칼만 내주고 참 어디 간냐니 비슷하네요 고마워. 지금! 이거 미선 수락하면 자신이 쓰레기인 걸 인정하는 줄 알겠습니다 미션 내주신 분이 판단하길 빌겠습니다 취소하셔도 돼요? 뭐 취소를 한다? 아 그러면은 백호롱의 그 아트 감각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실수 음... 아, 알았어 알았어 뭐가 부족한지 알았어 알았어 꼬리가 없구나 알았어 자 꼬리 아 귀가 없다고? 아귀 됐지? 아데제개 같은데? 진짜 개같나. <웃음> 아, 칼 어딨냐고? 아, 칼이 없어. 그렇구나. 알았습니다. 제가 칼 만들어 드릴게요. 칼도 어렵지 않지, 또. 아, 재밌다, 이거. 아 건축 컨텐츠 재밌네. 이런 별 재미 있었네. 아, 나 몰랐어. 아, 재밌는데? 야, 건축 컨텐츠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. 야, 역시. 내 네, 칼을 문 다시 입니다 야, 봐봐, 칼품 자시아이잖아 칼댕이잖아, 칼댕이. 아배 아파. 아 눈요? 아, 눈 만들어드릴까요? 이거 나 눈까지 만들어드는거나랑인데자시한키어링조각 서세요 여기 성공, 내가 안 눌렀어요. 와. 저 지금 한시간 넘게 살아있는데요? 저 이제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당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저런 거에 고발당하지 않는다 근데 죽을 수가 지금 없긴 해 솔직히 게임이 좀 쉽긴 하다 이거 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죽죠? 자 다이아몬드 찾고 끝내자 그래 자 방패 들고 이 정도면 나이스에 충분히 했잖아 그죠? 무빙 응안 죽음 어 때려봐 너네들끼리 싸워 가지고 됐고 <웃음> 와잘 싸워 나 간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오 잠깐만 잠깐 보빙 보빙 아좀그아좀졸리가 아, 제발 어,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아 지금 못나요! 아무것도! 오 야! 그러지마 진짜! 아니야! 야! 아! 아니야! 잠깐만 이거! 방법을 찾자! 방법을 찾자! 방법을 찾자! 방법을 찾자! 방법을 찾자! 방법을 찾자! 방패 깨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! 붙어 붙어 붙어 붙어! 아니, 스켈로때이 어, 양각 잡고, 뒤쪽에 한 마리가 더 왔어. <웃음>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<웃음>